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3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해상보험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어, 제3절 PNI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PN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PNI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기능, 또 보상하는 위험의 순으로 공부하겠는데요. 를 어, PNI라는 것은 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에서 프로텍션에서 P와 인 i 니티의 I를 따서 P&I로 봅니다. 이 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는 선주들을 회원으로 하는 일종의 공제조합 내지는 상호보험적인 성질을 가진 제도입니다. 아, 선박보험이나 적합보험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 반면에 P&I는 선주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어, 대신해서 보상해 주기 위한 이러한 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p i 의 필요성은 선박의 운항에 관련해서 선주에게 생기는 다양한 손해비용 또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 선박보험과 적합보험만으로는 보상하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 있습니다. 어, 선박 2위의 물건과의 충돌이라든지 선원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 또 선하증권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P&I의 기능은 주된 기능과 보조적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된 기능은 프로텍션 기능과 인데미티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텍션 기능은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기능이고요. 인뎀니티 기능은 운송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합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인뎀니티 기능은 통상적으로 어 운송계약 위반이라는 것은 결국 화물 손해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적합보험에서 화주가 적합보험으로 이제 커버를 하고 나면은 이 보험자가 어, 보험자, 보험자가 보험금을 화주에게 지급하고 난 뒤에 화주로부터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청구권 대위를 하고 이러한 권리를 어, 대위해서 어, 통상적으로 보험자가 어, 선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어, 그 운송인, 즉,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이것을 그 P&I에서 커버하게 를 되는 것을 인데미티 기능이라고 합니다. 어, 이외에도 P&I는 보조적 기능을 세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P&I 이런 보조적 기능이 선주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P&I 보험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첫째 회원사의 회사 채권의 처리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텍션 기능이나 인데미티 기능에 의해서 선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을 결국 P&I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선주가 이러한 그 법률적인 그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P&I 클럽에서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기부터 P&I 클럽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원사의 회사 채권 처리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적인 여러가지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를 어 고용을 하거나 뭐 이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 채권 처리에 도움이 되고요. 또 회원사를 위한 공탁금이나 금융보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회원사에 대한 선박 운항에 관한 자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원사 선박이 처음 들어간 항구가 있다면 그 항구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요청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B&I 클럽의 코리스펀던트를 통해서 어, 자료를 입수해서 또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P&I 클럽에서 보상하는 사고 손해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명사고에 대한 보상인데요 어, 선원 재보상 또는 인명소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선원의 입원비 및 치료비, 장례비, 항로이탈비용, 송환 및 대체비용 선원의 임명사고와 관련된 각종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 보통의 경우에 이것은 그 우리 선원법에 의한 재보상을 하게 되는데 재보상을 보상 해야 될 내용들을 PNI에서 커버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여객의 임명사고에 대해서 여객의 승하선 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어, 입원비 및 치료비, 송환비, 장례비, 장애보상 장애 수화물 손해배상, 항로이탈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밖에 도선사, 하역인부 등 선박위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상해 및 어, 사망에 대한 선조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명사고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항만 안에서 생긴 여러가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항만시설 또는 어, 해양구조물과의 충돌 또는 접안시설이나 항로표지 등에 입힌 손해, 또 예선을 사용하는 때에는 예선의 과실로 인하여 부두시설, 본선 또는 예선이 입은 손해로서 본선 선주가 지는 손해배상책임, 항만관계법에 의하여 남파선의 선주가 져야하는 남파선의 재고비용 등이 항만 안에서 생긴 손해로서 보상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로서 화물을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운송, 양육 및 인도하는 운송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선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는 상사과실에 해당되는 이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벌과금 과태료 등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데요. 통상적인 보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 인도하는 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이 크게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초과하여 생긴 벌과금 과태료 두 번째, 검역벽, 법,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등과 같은 입항국의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 이러한 그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벌금이나 과태료를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주들의 입장에서 어 이것이 그 해상 위험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은 보상을 해 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돌손해에 대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선박보험을 공부할 때어 충돌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어 손해액의 4분의 3까지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 이 4분의 1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죠.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선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4분의 1과 관련된 손해 및 관련 비용에 대해서 P&I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선박과 그 선박의 화물이 침몰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하기 비, 위한 비용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해송구조료 및 특별 비용을 보상하는데요. 출항할 때 선주가 감항능력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주가 공동해손 분담금의 지급을 거절한 부분이나 공동해손 분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착성과가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징수하지 못한 분담금 또 크린선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화물을 갑판 위에 실어서 운송하는 경우에 일어난 화물의 손해 또 선주가 부당하게 화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심거나 항로이탈한 경우 인명구조를 어,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구조선 비용 등을 모두 어, 보상하게 됩니다. 아, 다음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해서도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상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연료유 또는 화물유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유류를 바다에 흘림으로써 손해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손해에 대해서도 p 나 i 가 보상하는데요. 이러한 보상범위는 통상적으로 그 CLC협약에 따른 선주의 배상책임 또는 어, 벙커협약에 의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내법으로는 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에서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공제에 대해서도 의와 의역액공제사업 선원공제사업, 선박공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기준은 대개 그 한국해운조합의 공제 를공제 약관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해운조합의 그 공제라는 것은 회원인 해운회사가 직접 여객과 선원에게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소원의 어, 비용 및 선박의 소원에 대해서 어, 보상하는 상호공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의 독자적인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 이러한 그 KPNI가 설립되기 전까지 내양해운에서의 규모가 상당히 영세하였기 때문에 해운업법 제6조를 근거로 해서 한국해운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여, 다음은 여객공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객공제사업은 뭐그 여객보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보험약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운항중인 선박에 승선한 여객이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상 입은 경우에 선주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 공제의 가입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가입 자격으로는 조합원으로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여객선 또는 도선의 면허를 받아 여객의 운송업을 경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공제 가입 기간은 총 1년이 되는데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하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제기간은 공제분담금, 즉이 공제분담금이라는 것은 보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공제 분담금을 납부한 다음 날의 0시부터 발생하게 되며 그 분담금의 만기일의 24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사는 여객이 사망하거나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어 이것을 그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어, 이러한 통지를 하게 되면 조합은 어, 청구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 청구를 요청하겠죠 청구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서 공제약관에 따라서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공제금이라는 것은 보험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범위 및 조합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상범위는 이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 보상범위라고 보겠습니다. 또 가입자가 지출한 비용으로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권리의 보전 또는 권리의 행사에 지출된 비용, 또 가입자가 조합의 동의로도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가입증서상의 보험 하운도액 내의 공탁보증보험 조합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해결할 때 사용한 비용, 뭐 이러한 그 손해배상금과 또 지출비용에 대해서 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그 조합의 이 면책사항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합은 가입자인 회원사가 아래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 생긴 손해를 어, 보상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보통 7가지 정도를 그해운조합공제약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주,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어, 손해배상 책임. 두번째, 전쟁, 폭동, 노동쟁이. 어, 선박의 나포 또는 억류 등으로 생긴 손해 세번째 지진,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배상 네번째 원자핵물질, 그 오염물질, 방사성 등에 의하여 생긴 손해배상에 대한 것 다섯번째 승선여객2위의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여섯번째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일곱번째 어, 가입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 아, 다만 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덟번째, 그 모든 공유물질의 배출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 아홉번째, 가입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신체상해, 장해 열 번째 가입자의 시설 안 또는 밖에서 가입자가 점유하지 아니한 음식물 또는 재물로 생긴 손해배상. 1한 번째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배상. 12. 번째 틱글 먼지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배상. 13. 번째 벌과금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14. 번째 선박 또는 잡종선이 현저하게 정원을 초과하여 생긴 손해. 그리고 여객을 선박 또는 잡종선 이외의 운송용구로 운송하여 생긴 손해배상 15번째 손해방지 비용 어, 이러한 그총 15가지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어, 다음은 회원의 통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제가입 신청서에 대한 기재사항을 변경했거나 여객공제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또는 선박을 양도되었또는 반환 받았을 때, 선박의 정원 변경, 선박의 항로 변경, 위에 명치한 사항 이외의 새로운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이와 같이 그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회원의 그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통 그 손해보험의 원칙상, 원리상 우리가 그 위험의 변경에 대해서 통지 의무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러한 내용을 개원조공제약관에서도 그 역시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선원공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공제사업이라는 것은 선원의 재해에 대하여 선조의 보상책임을 돕기 위하여 조합이 실시하는 상호공제제도입니다. 어, 선원의 퇴직금 적립공제사업도 이와 함께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선원공제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제의 가입과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주의 자격은 한국해운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선박을 운하는 항 선박운항자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특수선박을 운영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조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제가입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공제가입의 대상이 되는 선원은 조합원의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공제기간은 총 공제 가입기간은 1년이고요. 공제의 효력은 공제분담금 즉 보험료를 납입한 다음 날 0시부터 만기일 24시까지 1년간 공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원 가입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거나 또는 분담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조합원은 가입자에게 이미 받은 분담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담금, 보험가입이 효력이 없게 되는데요. 이, 때는 이제 기 수령한 보험, 분담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그 보험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제분담금의 부담과 공제금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제분담금에 대해서는 공제분담금 부과율은 공제기간 1년에 대한 가입선언의 1년 임금에 대한 비율로 정해집니다. 일종의 보험요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입선박의 총톤수와 설령에 따라서 정해진 기본 부과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재즉 사고율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제금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입선원이 직무상 사망, 부상,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경우 또는 가입선원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약정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선원이 직무의 원인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요양보상에 하나여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공제가입자의 선원공제사업에서 정한 요양보상 및상병수당의보상한도를을 초과하는 보상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비 공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위에 약정공제금 지급 사유와 그 다음에 요양보상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재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 이미 공제는 그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 할 경우에는 이미 공제를 통해서 더 많은 공제금, 공제 분담금을 내고 사고가 났을 때 공제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 사유는 이제 선언법상의 그 재보상의 내용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선언의 경우에는 그 승선금, 승선 중에는 결국은 그 출퇴근의 개념이 희각하죠 그, 그 당직시간과 당직 아닌 시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결국은 직장내에서 24시간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일반적인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어 요양보상이라는 재보상을 해 하고 있다는 점이 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전부 P&I에 해당되는 어, 선원공제에서 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의 지급과 조합의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제금은 선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때는 지급 예정인 공제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어,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아, 또 조합의 면책사항인 경우에는 공제금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조합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선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원의 사으로 인한 음, 음, 선원의 그 사망이나 신체 상해, 또 전쟁 내란 폭동 나포 또는 응료로 일어난 사고, 어, 약물 중독 마취 술에 취한 결과로 일어난 손해, 또 공제금 청구 원인인 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 공제가입시의 중요사항을 조합에 알리지 않은 때, 선박의 자연소모 또는 흐름으로 인한 사고, 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생긴 사고, 경기, 사냥, 폴로, 등산 또는 겨울철의 운동으로 인한 사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회원의 통제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에 가입한 회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조합에 즉시 통지합니다 해난사고의 발생, 항로 또는 운항조건을 변경, 선박소유권의 양도 또는 운항권의 이전, 선원과 임금을 변경, 선원의 승선공인사항을 변경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선원 재보상과 관련된 선원의 그 손해배상, 즉 선원의 임명손해와 관련해서는 그 위험의 변경사이다 위험이 높아지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런 통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선박공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공제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선박보험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는데요.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에 의거하여 어, 조합회원사의 선박멸실 훼손에 대한 보상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선박공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선박공제사업은 선박공제사업과 선박건조공제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이 선박공제사업에는 전손공제사업과 분손공제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공제가입과 공제의 보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가입 자격은 선박운항자로서 조합원인 개인과 법인이 되겠습니다 아, 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특수선박운영자, 관리자, 선박건조자의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조합이 인정할 때는 가입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선박은 조합원이 소유 또는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 또는 부선, 준설선 및 건조중인 선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는 그 건조공제에 대해서도 선박건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어, 결국은 선박건조와 건조 공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 역시 공제기간은 그 원칙을 1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다음 공제분담금과 보상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분담금은 보험료라고 했는데요. 공제가입액에 분담금 부가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분담금 부가율이라는 것은 보험료율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 부과율은 총톤수와 선급 가입, 가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어,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해운조합에서는 사회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금액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한도액을 초과하여 가입한때는 초과액을 시중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중보험사와 공동인수를 하는데요. 현재는 그 40억을 초과하는 보험가액에 대해서는 어 공동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제금 지급과 조합의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손, 분손 및 구조비를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구조비는 성과와 공제 가입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회원사의 지급 청구에 따라서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박 전손 사고로 인한 공제금 청구 시에 그 선박을 조합에 위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면책 사항으로는 공제가입자 선주와 그 사용인 선장 또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해난사고, 또 외국에서 억류 또는 그 억류를 피하기 위한 조난, 전쟁, 내란, 폭동 또는 납포 선박의 자연소모 또는 하자, 통제의무상을 고의로 지키지 아니한 때, 공제가입자의책임 있는 사유로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 법정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때, 발항 어, 당시 감흥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항행구역을 벗어났거나 용도 밖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일수, 금수 검역 등 법령을 위반할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입자가 다른 보험회사의 선박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액의 합계가 공제가입 증서상에 명시된 선박가입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조합원 면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조합원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난사고의 발생, 또 선박의 양도, 질권 설정, 또는 변경, 임대 및 위임 관리, 다른 보험의 가입, 특수, 어, 수 변경,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 어, 주기간 레이더 또는 주요 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 선명 또는 항해 구역의 변경, 개선 또는 폐선의 경우에는 조합은, 그, 조합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가입 선박의 사고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사고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하여 공제가입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결국 그 보험, 상법상 보험자 대위권에 해당이 된다 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 P&I와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상보험에 대한 다섯 번의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 이번 오늘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는 첫째 PNI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봅시다. 두 번째 PNI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주된 기능두 가지와 또 보조적 기능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PNI가 보상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봅시다. 네번째, 한국해운조합공제의 종류가 세가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다섯번째,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여섯번째, 한국해운조합공제의 가입자격을 공제종류별로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상 어, 제3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